이렇게 하는데 통촉 안 해주면 나쁜 <웃음> 악당이 야 악당 재비장수가 아니야 악당이야 허허러러기에 너희 부허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가허허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나허허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꼭 그날 나가거라 나가거라 하지 마. 꼭 그날 나가거라 꼭 그날 나가거라 꼭 그날 나가거라 꼭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건널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건널 흥부제비가 보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흥부제비가 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디 빨리 조선을 나오는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꼭 이렇게 나오 것이었다 그렇게 다려야 돼아니리 소리만큼 중요해요 대강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음조 있는 대로 하세요 음.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릎쓰고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릎쓰고 거중어 둥둥높이 지다 거중어 둥둥높이 또가 어디서 나와? 11. 열한번째 빵에서 거중어 두둥둥 높이 떡 충분하게 쉬어 주고 11번째에서 왜냐면 길게 빼니까 충분하게 숨을 쉬어야 되는 거야. 거중어 두둥둥 높이 또 있어야 되니까 더 떠질러서 한참을 가다가 점차 보물선을 금면서 내려와야 돼 떠시다 떠 <웃음> 그림이 나오죠 <웃음> 떠서 떠서 기류에 따라서 또 살짝 올라갔다가 <웃음> 또머물다가 <웃음> 또, 또, 쭉쭉 물선을 금면서 내려오자 <웃음> 그림이 딱 있잖아 제비가 슉 <웃음> 혹는 그림이 얼마나 활공을 잘해요 제비가 다시 어중어 둥둥 높이 떠. 살펴보니 구루사전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요 동해장망오구나 서촉지척이요 동해장망오구나 서촉지척이요 동해 서촉지척이요 거기서 충분하게 음을 저기 그렇게 맞춰서 올려줘야 돼? 서쪽지척이요 이러 지마 서쪽지척이요 동에 장망오구나 시작! 서쪽지척이요 서쪽 동 하고서 다섯 여섯 번째 넘 노르고 조작이 넘 노르고 상역토 하역토 상역토 하역토 상역토 하역토를 열, 열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해야 돼 하역토가 하가 첫 번째 박에서 시작하는 거야 조작이 넘 노르고 상역토 하역토 시작. 주작이 넘놀고 상역토 하역토 시작! 주작이 넘놀고 상역토 하너 그렇게 하지 말고 넘놀고 상.. 상역도 바로 나와야 돼? 주작이 넘놀고 상역도하 도시락 주자이 넘놀고 상역토 하역토 굿굿굿 주자기 넘놀고 상역토 하역토 주자이 넘놀고 상역토 하역토, 하역토. 하역토. 오작교 바라보니 오작교 바라보니가 오륙박이야 오자교 바라보니 오자교 바라보니 오자교 바라보니 오자교 바라보니 오초동남 오초동남 동남 동남 가는 배는 가는 배 가늘은 배는+ 가늘은 배는 옷 초통 나옴 가는은 배는 옷 초통 나가는 배는+ 가늘은 배는+ 가늘은 배는+ 가늘은 배는+ 가늘은 배는 가늘은 배는. 그렇지! 북어를 둥둥 북을 둥둥 울리며 울리며 북어를 둥둥 울리며 북를 둥둥. 둥둥 울리며 거기야 허이야 거기야 허이야 저거간이 허가니, 거기야 음. 허이야, 거기야 허이야, 허가니, 허가니, 원, 토, 퀴, 범, 이, 아니냐, 원, 토, 퀴, 범, 이, 아니냐, 여기까지 배웠죠 네. 한번더한 <웃음> 한 다음에, 뒤에 넘어갈게요. 흑은, 복, 차고, 배군, 무릎, 쓰고, 흙은 벅차고, 백군 물어 쓰고, 어중어 둥둥 높이 <웃음> 떠. 살펴보니, 눈로 사려를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요, 동. 역토 하역토 군자니 너 너를 고상역토 하역토 오자 껴바라보니 오자 껴바라보니 오, 오, 오, 오 초통남가는 배는 오 초통남가는 배는 가는 배는 가는 배는, 가는 배는. 배는 배는 그렇지 음이 올라가서 배는 님 오초 동남 가는 배는 오초 동남 가는 배는 북걸 둥둥 울리며 수벽사 명냥한테 수벽사 명냥한테 명이 떠지, 먼저 떨어지지 말고 그냥 유지해야지 수벽사 명냥한테 수벽사 명냥한테 불숭청은 각비래라 불숭청은 각비래라 나라오는 저기러기 나라오는 저기러기 할테를 리베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병병 그럼 지키세 요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니야. 그럼 몸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안 돼요. 병사 나가니 아니냐 병사 병 병시다 병사 유요 병사는 미리 올라가서 하지 마세요. 아니야. 미리 올라가버리네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나가니 아니냐 병사 저기마다 음이 있죠 굉장히 음을 세분해서 써 놓았어요 그렇게 단순하지 마세요 그래 버리면 동편제 맛을 하나도 안 살고 우리가 흔하게 듣는 째로 바뀌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이런 데서 다그 그 맛이 사는 거야 막 여러분 맘대로 거기 막 올리고 맘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요 백구백노자글 지어 백구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의 왕내 헌이 청파상의 왕내 헌이서양천이 거의로라. 서양천이 거의로라. 그럼 되죠. 소벽사명양한테. 소벽사명양한테. 불승청원 갑비래라 등청원 가마래라다오난 저기러기 다오난 다라 저기러기 다라오난 다라, 난 다라 난 저기러기 다라오난 저기러기 다라오난 다라다 다라 다라 저기러기 저기러기, 저기러기. 라 오난 저기러기. d 라 h 난 저기 r 기 g i Rahon a 면오 Togi r 기 g i r a h o 기 and c h 잖아요 하나 둘 하면 쉬는 걸 보고 하지 왜 이렇게 자꾸 급하게? 장단을 지켜야지. 하나 둘 갈대를 입에. 이안 맞아 병산다 가니 병산다가니이 아니냐 이 아니냐 이런 이런 음 얼마나 소중한 것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최후의 보루로 지금 지키고 있는 분들 아세요 이런 거다말소 말살되어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편입되어 가지고 개면조에다 편입되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전부, 그냥,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 노, 소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 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데, 이거 함부로 단순화시켜서 마음대로 음 올려붙이고 내려붙이고 하지 마세요. 이대로 하세요. 지금 이게 지금 동편적 지금 막, 얼마나 지금 가녀리게 붙어있는 이게 귀한 숨결인 줄 알고 좀 하시라고요. 병, 편하게 하지 마세요. 병사나가니 아니냐시작 병사, 나가니. 병사, 나가니. 병사, 나가니. 병사, 나가니.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가뚝,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리 안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가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판소리 귀가 오염됐어요. 뭐에? 개면조, 석편째에 완전히 매몰당해 있어요. 그래서 전부 그쪽으로 가요. 저는 양재를 다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병사 나가니 까 계속 그의이안 맞고 그 저기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병사 나가니 아니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쪽에는 병사 나가니 아니냐 시장. 병사 나가니 아니냐. 노 자글지요 청파상의 왕래헌이 백구 백노 자글지요 청파상의 왕래헌이 청파상의 왕래헌이 청파상의 왕래헌이서양촌이 왕래헌이. 거의 노라. 서양촌이 거의 놀라 그렇게 하세요? 이거 겁나게들 많이 흑은 벅차고 배운무릎쓰고 이거 가야금 병창에까지 올려서 죽을 쓰면서 하잖아요. 모두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거. 요거. 근데 가야금 병창으로 하면서도 많이 개면화되었어요 그리고 서편제화 되었어요. 막 음을 막 생략하고 이 중간중간 중간 이런 음들을 마구마구 마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서 마구 한다고요. 어떻게? 전부 다그 그 흔해 빠진 그 째로 그렇게 다들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낯 여러분들에게 낯설지만 왜 동편제를 배우겠어요? 동편제 답게 해야지. 귀가 그렇게 여러분 귀, 귀들이 모두 그쪽으로 호도라면 호도, 매도라면 매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도되어 있다고. 그쪽으로 그냥 다 그냥 기울어져 있어. 왜? 얼마나 서울에서 그 소리를 뻗으려서 그냥, 그냥 인간문화재를몇 씩을 주면서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했던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쪽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서 뼈째 사람이에요. 난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그렇게 경도된 건 나는 원치 않아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원래. 그쪽 소리 너무 죽었어요, 지금. 근데 마지막 남아서 가늠프기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켜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그쪽 소리로 막 몰아가면 내가 어떠겠어요?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아주 된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소리는 이 소리답게 했으면 해서요. 그 소리에 물든 사람들 어쩐 줄 아세요? 20, 20년, 30년 된 사람들, 프로들도 이 소리가 이상하다 그래요. 자기들이 동편소리를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무지한 거잖아요. 내 소리가 모두 그쪽 <웃음> 소리 같아야 되는데 아니라고요. 이쪽 소리하고 그쪽 소리하고 음계가 좀 달라요. 그쪽은요, 경상도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영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동편 소리에는 그경상도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살짝은이. 그래서 이런 음들이 나와요. 우리 저기 봐야 남도에서는 어림도 없지. 이런 들잘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상한 거야. 우리 이상하게 한다고. 저 선생님 소리 이상하게 한다고. 우리 같은 동문들도 배우면서 자기 선생님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생 님 보고 이상하다는 거지, 동편제 선생한테. 내가 그럼 말을 해줘요. 네가 몰라서 그래. 이 소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 소리는 그 선생님이 참 잘하고 계시는 거야. 너가 소리가 기금지금 그쪽 소리로 기울어져서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야. 아니거든, 잘 들어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선생님대로 해야 돼. 그 선생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 쟤는 그렇게 하는 거야. 주는 대로 안 받고 자기들이 선생님 소리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바꿔 막마음대로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선생님 왜 문화재를 그렇게 줬는데, 그, 그 소리 지키라고 줬는데 엉뚱한 제자가 가서 배우면서 선생님 소리 이상하다고 바꿔. 선생님대로 해야지.